예것 같아요. 엘바테기부에 가방인데 가죽 질도 좋고 맸을 때 클래식한 느낌이랑 컨템포리한 그 중간점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서 엄청 마음에 드네요 <웃음> 안녕 Hi. Here we go. w h a t your e r e going to e g o t a g i t a g i a i t u t u i s a y t o u It's o t a u t y i s u It's i t i t It's It's a u i t u t 먹어봐요 감사합니다 쫄면이 또 진짜 맛있어 아, 맛있겠다 아빠 그만 잡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짠. 짠, 짠, 오늘은 모노와 언박싱을 해볼게요. 운동화에 운동화에 갔는데 사이킷 진짜 많더라고요 코트랑 그리고 이 핑크 스웨터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가지고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랭킷을 언박싱을 해볼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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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코트. 코트를 새로 샀습니다. 짠. Do you like it? I like it. Why? It's funny how it? you look at me. o <웃음> 음. 어, 좋아하는 스타일의 코트긴 한데, 오늘 되게 따뜻하다. <웃음> 뭐지? 오늘 갑자기 또 가을이야. 캐주얼하게도 연출이 되고 이렇게 아이 버튼 색깔이 아주 예뻐요 이렇게 이것도 다 히든 되는 스타일 이런 클래식한 코트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전 이렇게 맨투맨을 입고 이거를 좀 캐주얼하게 입어봤어요 엄청 많지? 엄청 많다 야 스카프가 이렇게 많아요 해볼게요. 네. 네. 짠하다둘 머플러를 어떤 걸넣을까 제가 좋아하는 코스 머플러예요. 이게 코스에서 매년 나오는 머플러인데 캐시미어에 이렇게 얇게 연출이 되는데도 따뜻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머플러인데 이걸 이렇게 뭔가 어둡게 툭 툭을 주는 거예요. 영 서태지야 이런 거랑 이런 코트도 귀여운 것 같아 음이 코트가 진짜 귀여워요 이게 얼반링에서 구매한 코트인데 제가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잘 입었었어요 작년에도 따뜻하기도 하고 실루엣이 예쁘달까 이뒤에도 이렇게 케이프 같이 퍼지는 스타일이고요. 이렇게 코트에 쌓인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이라 <웃음> 어색해. 이게 <웃음> <웃음> <귀에 웃음> 너무 아으니까 <안> 뿅! <웃음> 응. 여기가 여기 이렇게 되는 포인트야. 팔로마을의 <웃음> 비니. 우연히 하나 남은 걸 구매했는데, 이게 짧은 비니고, 이디테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좀 힙한 브랜드인데, 도 클래식한 느낌이 있어서 잘 쓰고 다닐 것 같아요. 치즈. <목소리> 아! 이건요. 무슨 치어뭐더 싫어? 안 어울려? 우연히 끝까지가 안나 너가 쓰는 것도 아닌데, 애들아. 그래? 그래, 내가 쓰는 것도 왜 그래. 그, 그. 알겠어. 응, 뭐, 조금만 기다려. 네, 잠깐만, 아빠 포로도 잘라줄게. 오 조금만 기다리세요. 에이, 입어봤습니다. 엄마 어때? 엄마 어때? 엄마, 엄마 예뻐? 알았어. 엄마 하나 줘. 엄마 아. 안녕. 에이 맞는데 이거니. 아, 사, 사. 어너 욕심쟁이구나 애비너 욕심쟁이야 응? 호수에서 산 가방인데 이게 평범한 듯 특이한 듯한 게 매력인 가방이에요 가격대도 괜찮고 하나 응. 구매해봤어요 뭔가 겨울에는 누구나 옷을 되게 심플하게 입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가 조금 되는 아이템이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 알아? 가방 좋아? 응? 좋아? 좋아 어머 맘에 들어? 이뻐? 이마가이 작은 것들 언박싱을 여 해볼까? 네요. 근데 진짜 귀엽더라고요. 구매해봤어요. 귀여워. 이기야, 사인 해야 돼. 어 유건이 깎아줄까? 깎아, 깎아, 깎아, 유건이 비스킷 컬리에서 구매한 거 엄마가 줄게. 어 귀여워. 이건 봐, 이거 봐봐. 뭐야?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음. <웃음> 그리고 치약도 샀어요. 음. 누구지 맛있어? 너 맛있구나. 아까 또어줄까 아까 또해줄까 응, 아빠 해줄까자 우와, 배박배박 입을 좋아? 이거는 발어 있어? 발? i mean it's crazy we finish each other sandwiches that's what i was gonna say I never met someone who thinks so much like me j i n s j i n s again we don't have to feel it anymore love isn't open love isn't open <웃음> <웃음> 문이, 문이. 문이. Love is an open d o Love is an open d o o with you, with you, with you. Love is an open door. 어. 아, 그렇지, 그렇지. 아, 한 m n o r o t 다 s u r 아 I'm n s t s m n o o r 한번더 신고, 쉬어, 이제 바지도 바지 입고. 입고. 응? 아빠가 좀챙야겠다 응. 오오 여기 서보세요. 하이. 응. 가자. 신났어 <웃음> <웃음> 천천히 가. 천천히. No.